결승전입니다. 어,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예선전 시작합니다라고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과연 2 0 2 1롤러코스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번 시즌을 위해서 진짜 선수들 열시, 어, 열심히 연습했고 노력했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될두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가자들의 무한 경제를 받았던 이번 시즌 최강의 우승후보! 철벽같은 단단함을 보여주는 바드, 홀리나이트, 블레스터의 조합은 물론이고요. 상대에 맞게 변화무쌍한 조합을 만들어냈던 팀이죠. 휘두르의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한 이번 시즌 다크호스입니다. 데모니 배틀마스터 홀리나이트 조합으로 모패를 달렸습니다. 컨디션만 좋으면 우승 확률 100%를 자신한 팀이죠. 요홍동! pvp 최강자를 가리는 로스트크202 로열 로더스 자 이번 시즌 로열 로더를 가리는 양팀의 마지막 대결 대망의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승으로 올라온 이 운동팀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긴 했어요, 정말로 결승도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승 예약하고 온 휘두르기입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부전승을 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연습 경기에서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했어도 뭐3대 0이지 않았을까 졌을 것 같은데? 주전승으로 올라온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퍼스트 팀이랑 했으면 졌을것 같은데? <웃음> 그치? 근접 캐릭 1등 배틀마스터에 원거리 캐릭터 1등 데모니 제일 사기인 홀리나이트까지 사기 캐릭터들만 모여있는 팀이다 홀리나이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좀 알려줘야겠어요 그렇게 도망만 다닐 거면 은 차라리 그냥 바드나 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합니다 동호 선수는 바드도 못 하지 않을까그 팀이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사귀니까 우리가 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려고 위로.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피지컬적인 면을 요구하는 클래스들이라 보니까, 댕감적보다는 더 멋진 조합이지 않나. 저희밖에 못하는 조합인데, 뭐, 그렇게 사귀면은 그 본인들도 홀바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아, 안 되겠구나. 나만큼 잘하는 블래스터가 없어서 홀바를 해도 안될것 같은데. 근데 본인들 홀블바 꺼내서 두판 졌는데 뭐더할말 있을까요? 602! 602! 많이! 어6공 들었어요! 요은동이 비가르기를 잡습니까? 이건! 이게 진짜! 와! 요은동! 요운동한테 지긴 했지만 요운동은뭐 견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에이징 커브로 많이 신경쓴 만큼 요운동 팀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진것 같습니다 아이 그동안 우리가 신경 안 써줘서 좀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좀 신경 써줄게 우리도 애신커브 던질 수었는데 떨어뜨려줘서 되게 고맙죠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승하겠네요 그때 진 것도 1점 차이로 다 졌거든요 그건 뭐 박빙이었다고 해야죠 첫 번째 경기는 저희가 완전히 앞섰고 이번에는 그냥 첫 번째 경기처럼 압도적으로 다 이기겠습니다 다연승하고 끝낼게요 그냥 <웃음> 박빙 무슨? <웃음> 박빙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국어 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 나머지 두 서포터가 울 어? 지키기에 나서야 되는데 마무리. 진짜 이 선수가 왜 선수들이 뽑은 배마 1인가라는 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희가 우승할 수밖에 없는 게 배마 1위 음행이가 있는데 우승할 수밖에 없죠 맞지 맞지 음행아 배마 1등이라고? 난잘 모르겠는데 어? 배마 1등? 나는 전체 1등인데 음행아 연습 많이 해야 될 거다 맞지 맞지 <웃음> 기분이 좀나쁜네 아무래도 그 팀의 최대 단점은 이제 원툴 조합과 멘탈이 약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순서 선수 화가 좀 많아요 보니까 한판 지시면 경기력이 너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우리한테 지면 순서님 본인이 악마화 되는 게 아닌가 인터뷰라고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제가 표지 4번 받은 거 아시죠? 제 그랩에 끌리기 싫으면 긴장하세요 조전승안 했으면 저도 4번 먹었을걸요? 표지 많이 하시고 우승 트로피랑 MVP는 제가 가져갈게요 스카우터 블레이드 소서 정말 많은 변화를 준 휘두르기 팀입니다 이번 대회는 여러 가지 픽이 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캐리 가능하고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고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 휘두르기 팀 콜바 안 꺼내나요? 그건 좀 쉽죠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뻔하죠 어, 무슨 조합 쓸지 그 조합 상대로 디트 해드릴게요 그렇게 상금이 양보하고 싶으면은, 제발, 디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지난번 인터뷰 때, 컨디션만 좋으면 우승을 100%라고 했었는데, 이게 우승의 가능성, 몇 퍼센트까지? 90%로, 10%는 이제 컨디션이랑. 우리가 컨디션만 좋으면, 그거 100%다라는 아, 얘기네요. 그렇죠. 변화 먹고, 오늘 꼭 우승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완전 좋아요. 아우, 좋죠. 날아갈 것 같아요. 우습죠. 확률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0%로. 저희가 100%니까 0%로 다시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더 이상 받아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만큼 말이 그렇게 많아. 성표 측 저희한테 다 하셨죠? 저희가 오늘 꼭 타게 해드릴게요. 상금 받아서 히드로기 팀 고기 좀 사주겠습니다. 저희를 뽑아주신 분들께는 우승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이 운동팀은 준선이라도 잘한 거니까. 힘내세요. 요운동 파이팅 반사! 롤스타크 <목소리> 2 0 2 로얄 로더스 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휘두르기와 요운동, 요운동과 휘두르기 앞서서 귀여웠어요. 반상 네. 자, 서로간에 어, 치열한 신경전 이런 것도 대단했는데요. 앞 아, 뒤에서 제가 선수들 잠깐 만다고 하는데, 어, 아 그래도 다 긴장 된다고 예. <웃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인터뷰 보면은 오픈젤 선수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네. 매운맛 보여주는데, 그러니까요. 아 어, 너무 재밌네요. <웃음> 다 받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유공, 야몬 그리고 오픈젤. 유공의 홍재후 야몬 이재준, 오픈젤 김경식 선수입니다. 무엇보다도 휘두르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어떤 팀보다 가장 많은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경기에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준결승전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경기력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여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주 쉬어왔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의문 또한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네. 무엇보다 지금 어떤 조합을 이번에 들고 나올지 워낙 다양한 걸 꺼내들었기 었 때문에 또투 서포세 플러스 알파 일지 아니면 휘두르기 뭐 진짜 소서리스도 꺼내 들기도 했었고 다양한 조합이었었는데 오늘 뭘 보여줄지 결승전에 어떻게 준비해왔을지 기대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상대하는 요훈동입니다. 오히려 휘두르기를 8강에서 잡고 그리고 여기까지 결승까지 올라온 요훈동이죠. 훈서 최소훈, 섹시 마왕도호알도 최동호, 요맹이 윤여명 선습니다 네, 지난 8강에서 휘두르기 팀을 상대로 해서 투스포스에 대한 헤드발 어느 정도 제시했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한 명을 노리는 게 힘들다면 동시에 두 명을 노려서 케어를 완벽하게 못하게 만들자라는 전략이 잘 통했었는데 어 오늘도 일단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여운동 같은 경우에는 휘두르기랑은 조금 다르게. 주력픽이 아주 확실했었죠. 데모닉, 배틀마스터, 그리고 홀리나이트로 주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네, 뭐 디트가 나왔거나 창술사가 나왔던 적도 있지만 그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메인조합이라는 게 있는 팀이고 그래서 히두르기에 비해서는 다양성은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이 팀이 보여준 그 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걸 자신감으로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예, 요 운동은 그래서 궁금한 게 또 데모닉 배마 콜라 조합일지 아니면 결승이기 때문에 다른 걸 꺼내 들지도 궁금하네요. 자 휘두르게 보겠습니다. 야투 서포세 그리고 블래스터입니다. 네 일단은 어첫 번째 세트부터. 일단 뭐 인터뷰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이제 준비했다고 말, 어, 말을 했는데 네. 강력한 카드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두르기는 가장 자신이 있는 조합 그리고 예선전부터 참가했던 모든 팀들이 바로 이 조합 톨스터 포세 블래스터 조합을 제일 많이 무서워들 했었어요. 네, 아까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밖에 못하는 조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역시 유일 블래스터 육홍 선수의 딜량이 얼마나 풀리냐에 따라서 이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은요. 아 역시 대모이게 대마 홀라 원래 잘하던 거 에, 결승전의 첫 번째 세트는 우리의 원 원래 모습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어, 요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 첫 번째 세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휘두르기 팀의 이 전략을 좀... 어 먼저 부서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센 카드를 미리 잠재워놓으면 상대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난 8강에서는 2대 1로 그때 요운동이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런 만큼 이두 팀의 승부는 진짜 마지막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결승전에 기선제압을 할 팀이 휘두룩일지 요운동일지 정말 정말 긴장되는 대결 첫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로스카크 2 0 2 로얄 로더스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은 7.4 전 선승제로 펼쳐지고요 4세트를 잡는 팀이 이번 2022 시즌 로얄 로더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배틀마스터랑 데몬이기 처음에 바드를 노리는 건 명확한데 이제 데몬이기 데몬 그랩으로 누구 또 먼저 끌어올 수 있냐? 네. 그게 대신 끌려가주는 것도 좋거든요 바드보다. 그렇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은 어, 굳이 어, 위시자를 잡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전략. 네, 일단 질주 키고 그런데 초풍각 월섬 아 웃겨졌어요 오히려 거꾸로 신의 분노 어, 이거 잘 빠졌네요. 살짝 바로 앞에서 빠지는 플레이였는데 지금 위쪽에서 약간 맞긴 했거든요. 흥서 선수가 시보고 일단 어, 케어 같이. 좋았고요. 어, 그랩도 무시할 수 있었고 사실 피어스 소는 지금 위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 네, 결과적으로는 어, 교전을 동시에 열고 있거든요 포커싱을 네. 요맹이 선수가 계속 뭔가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을 일단 잘 끊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아 이거 저울 때문에 지금 일어나긴 했는데 진짜 많이 맞았죠 방금 에이, 네. 휘두르기를 건. 홀리나이트가 맞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일단 노운동 아, 그 입장에서는요 휘두르기 블레스터 거 맞았다 시작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초기 시작! 화연방사기! 휘두르기! 훈소! 네. 율법! 율법. 율법. 아 근데 육공 선수가 이미 스킬을 깔아둔 뒤였고 네. 네. 시내군도 위쪽에서 신성검 아, 아, 또. 또, 또, 또, 또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행진곡이라서 이거 못 오죠? 네, 네. 일단 소강상태 율법도 지금 어, 야몬 선수가 끊어줬던 것 같거든요 상대 율법 바로 그 1초 지속이니까 네, 네. 끊어주는 모습까지 좋습니다 지금 컨디션 휘두르기 초반에 이렇게 킬을 많이 가져가면 휘두르기 입장에서 안전감이 생깁니다 승진 깔고 아, 보호막 믿고 이제 들어가서 또하윤방사 이런 거 노릴 수 있거든요? 따갑게 게슬링콘까지 휘두르게 한 번, 어우! 그러니까 요명이 선수가 일단 빠지게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절구 면서 근데 이것도 바드가 있는 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부탑 자, 각성기 타이밍이 지금 나쁘지 ]는데요? 않거든요? 예? 딱 네. 받아치고요? 잘 받아쳤어요, 지금 심포이야 이거, 이거 이러면 플래스터도 프리딜이라서! 예. 편에졌죠왜나 실드 있다! 플래스터만 살리면 된다. 플래스터가 서 있으면 아, 딜이 요맹이가, 들어온다. 요맹이가 요맹이가 꽤 많이 체력이 자 대공 요새 두르긴 했습니다만 와 풍서가 와... 와... 오히려 버티질 못했고 이거 각성기를 서로 받아치는데 사용하면 지금 비율이 잘안 깨져요 이니까 그러니까 요맹이도 가겠는데요? 어 이거 이거 한번 버틴 게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았죠 네. 신의 분노. 자 그래서 그걸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살았어야 되는데. 네. 이게 휘두르기의 장점이죠. 아 우리 각성기 두 개. 네, 서폿 각성기 두 개. 아 지금 콤보가 다들어갔습니다 버틸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충분히 버텨집니다. 아니 거의 풀 체력이었는데 지금 체력 보세요. 이제 6홍 선수만 남았거든요. 각성기? 네. 이거. 이게 휘두르기의 장점이고요. 아, 많은 팀들이 이거. 무서워했던 그투 서폿의 힘. 네 이거 첫 번째 세트에서 지금 예, 요 운동팀은 일단은 뭐 보여줘요. 압박화 됐어요. 네. 아, 근데 위쪽에 보호 선... 있기 때문에 이거 리 나이틀이 죽공 선수가 일단 끊어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아... 어쨌든 악마... 아, 대신에 포달드가 갖고 지금 아, 동호 선수가 계속해서 포커싱 되는 그런 몹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동호 선수가 포커싱 되면은 아무도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블러 물론, 물론 서포트 물 룰... 예, 유코까지 어쨌든 제오픈지일까지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스코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요운동. 자 어플제는 또 살아갑니다 월삼각 끌었고 어 신초를... 이거 다시 끊고서 계속 태그매치 만들면 아직 시간이 괜찮거든요 일단 바드까지 끌었어요 순서 이, 이거 이제 삼색 데이터빌 옵션 타이밍 아, 지금 봅니다 해빅터렛 해터 각성기 썼구요 데이터빌 옵션 자 일단, 어, 일단 주콩이 그치, 많이 몰렸어요 그렇지! 육홍이, 근데 육홍이 잡힌다고 하더라고 핏, 하더라도 시간없어 네, 시간이, 없어요. 오, 시간이 시간! 없어요. 휘두룩이가 아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결승전 먼저 네, 도장을 찍어버리는 휘두룩입니다. 네, 일단은 초반 부분에서 주도권 자체도 그렇고 마지막 교전에서 육홍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연습이 정말 잘 돼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율법 이후에 그 다음 광시호까지 써주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네, 지금 휘두르기가 자랑하고 있는 투서포을 운영했을 때의 그1 0 타이밍, 그리고 홀라의 각성기 타이밍 이런 순간에 든든하게 버티고 그리고 상대의 체력을 뺀다. 아, 이것도 보여줍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신의 분노나 뭐 신의 율법 이런 타이밍에 계속 홀리나이트 견제가 들어가고 홀리나이트에게 딜이 집중되는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그 딜이 블레스터에 게서다 뿜어져 나왔습니다. 네, 아, 블레스터는 진짜 휘두르기 한 방, 그 다음에 뭐 화염방 세계부터 시작해서 겟틀링건 들어가고 딜, 프리딜를 넣을 수 있는 각이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휘두르기 팀 입장에서는 홀리나이트 포커싱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다른 선수 포커싱하면 율법으로 케어가 되잖아요. 네. 하지만 홀리나이트 본인이 물렸을 때는 그 케어가 안 되니까 유공 어,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동호 선수를 노려주고 있는데 잘 통하고 있습니다. 참이 예, 댕감에서의 장점을 예, 휘두르기가 어, 진짜 그 강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콩의 데미지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팀 내에서 딜러를 하는 선수가 6콩이니까 6콩이 네, 데미지를 잘 넣을 수 있게끔 판이 만들어졌다? 그럼 성공인 겁니다 네 판짝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6콩 선수가 일단 배제되고 나면 약간 딜이 너무 모자라다 대신에 유콩 선수를 계속 살리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투서포 조합의 힘이 그리고 절구 때문에 계속 사는 거 보세요 네 진짜 그 타이밍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훌라도또딜잘 예, 들어갔잖아요. 아프게 역에서 야봉 선치도 서포팅을 해줬고요. 이그 2호 장면인데 여기에서 어, 심포니아로 어, 그 막바아치는 구성기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이 타임빙도 일단은 뭐, 아직은 아니고요. 먼저 승인들을 하나 끊어내고 두 장면이죠. 이렇게 심도서로 하나하나씩 주고받다 그러면서 비율을 맞춰나가면 휘두르기 미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각성기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상대를 보면서 이제 맞받아 쳤던 건데 판단이 워낙 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이 어, 운동팀의 홀리아이트 폭동기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자모델기가 물콜을 썼는데 이렇게 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헤비콜을 그리고 절구까지 아 알차게 깔아주는 모습 나왔었습니다 자 휘두르기가 먼저 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이거 앞서서 서로 간에 인터뷰에서의 신경전 아 휘두르기가 그때는 우리가 요 운동을 신경 안 써서 에 우리가 다른 팀 뭐 에이징 커브만 신경 썼기 때문에 그래서 졌던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세트 잡으면서 앞서 나가고요. 역시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네, 시작이 좋았다는 거죠. 아까 이미 홀리나이트에게 복딜을 넣고 시작했던 그 구도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 사실 이대로 간다고 해도 시작점에서 조금 꼬여버리면 휘두르기도 아까처럼 스노우볼이 이상하게 굴러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혼동은 어, 그대로? 네, 여기도 이제 변함없이 음. 가는데 뭐 말씀하셨던 이 홀리나이트를 노리기 위한 이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공우 선수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고 어, 특히나 이제 이 요맹이 선수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될것 같은 게이 아군을 사실 블래스터를 막아주기 위해서 들어가면 은 결국에는 이 광범위한 이 스킬에 같이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바드나 이 홀리나이트를 좀 같이 노려주는 네, 그런 플레이가 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선수들도 뻔히 다알 텐데 참, 이게 이 선수들이요. 다 웬만하면 그랜드마스터예요. 진짜 여섯 명의 선수가 전부 다 그랜드 마스터예요. 아, 진짜 이 PVP에서는 오 잔뼈가 굵어 있는 최상위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 그리고 아무리 노려보려고 해도 쉽게 걸리지 않는 이런 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결승전의 두 번째 세트는 어떨지 지켜보죠. 경기 갑니다. 휘두르기가 앞서 있습니다. 요 운동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면 이번 세트 일대일 정도 맞춰 주는 게 좋을 텐데 보자. <웃음> 결 요운동 입장에서는 누가 선봉으로 서서 같이 싸워주냐인데 이제 아까는 그게 홀리나이트였다면 이게 배틀마스터가 돼서 먼저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사이드를 노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랩은 한번 통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콩 육성 선수가 노리는 거는 고모 어. 선수예요. 예예. 예. 아까도 좀 재미를 많이 봤다는 거죠. 계속 물겠다. 근데 요맹이 선수가 지금 물러들어가는 것에 피드르다가 잘... 어... 좀 걸려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요 운동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맹이 선수를 이렇게 어... 바속을 두르고 있을 때, 약간 그 내공 연수를 두르고 네네. 있을 때 때려줬으면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잖아요. 천상수호 오프젝에를 베트마스터 계속 들어간 타이밍이거든요. 신의 눈 위쪽 유공. 어, 화염방사기가 위치가 안 좋아서. 빨리 네네. 네, 넘어가야 되고 에너지 필드를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데려가요, 데려가요. 데려가요. 네, 예쁘시되게 돌돌돌돌돌돌. 자 아까 율법은 아래쪽에 한번 빠진 것 같거든요. 네이 타이밍에 네 각성기 위에. 네 심포니아가 빠졌어아예 여기서 칼을 빼줍니다. 완전 고투장데 이거 일단 심포니아로 버텼습니다. 아 그래도 유콩 선수의 체력을 많이 빼면서 사실 겨우 버텼다 이기도 하거든요. 잘 붙다면서. 그래서어 어, 어쨌든 투스포시기 때문에 이 유콩 선수의 체력이 이게 어. 금방 죽은 피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어, 그래서 잡아야 돼요! 6홍 잡기 위해서 와! 마무리, 아. 훈서! 피한쪽에데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훈서 선수가 캐치를 너무 잘했습니다. 네, 위에서 딱 일로 와! 그러면서 잡아갔습니다. 네, 사실 각성기에 대한 투자를 이 운동이 한 거거든요. 그쵸, 둘이나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어, 여기서 좀더 체력까지 이득을 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딱 그런 부분은 요 어, 운동이 생기지 못했어요. 네. 어 이거 공 선수가 그냥 쫓아가는데 악마화라서. 음, 음, 음, 음. 그 사이 문맹이 선수가 끼고서 흥서 선수 조금 더 궐고 빼주면 그림은 좋거든요. 음. 어. 악마화 상태라서 위쪽 빠져 나가는 것까지 봤어요. 네. 이 악마화 타이밍에 뭔가 하나를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는 가거든요. 아 이제 끝나거든요, 슬슬. 자, 자. 그래? 어 그래. 그래? 이건 뭐한 페어용으로 예. 육콩 선수가 써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둘이 같이 포커스를 요맹이 쪽으로 했었습니다. 자, 하나수는 아마 각성기를 거의 끝자락에 쓸 거기 때문에 뭐 역전용 아니면 버티기용으로 만죠 어, 야무리페인 네. 품신철리 마무리. 지금 이거는 좋아요. 이렇게 어, 육콩 선, 그러니까 휘두르기 팀은 뭉쳐 있을 때 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갈려놓고 갈아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도 같이, 세셋씨 같이 육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어 그래도 야몬 선수가 이거 잘 풀었어요. 네. 들어와서 훈서 선수 이러면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정리 스펙까지 깔아주면서 나를 봐라, 차라리. 네. 이거 일단 훈서 내버려두고 균형을 깨는데 집중할 수도 있고 <웃음> 30초까지는 큰 균열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용맹이 뛰어들어왔고 네. 야몬 두었죠. 그래도 진짜 어, 바드가 그 예, 그 케어를 했습니다 훈소 어, 아, 바드... 선수 이 체력으로 아 많이 해주긴 했거든요? 네? 아 이걸 네. 또 도망가요? 서럽고요? 그래도 쉴드 어, 어, 다시 돌렸 바드가 우려! 바드가 우려! 양쪽 모두 다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 결국 훈소를 데려가네요 자 이거 여기서 근데... 체력 더 빠지면 안 돼요, 요 운동은? 네 자, 근데 이걸 털에 깔아야죠, 이제! 헤비 털엔 작전기까지 불러냈습니다 일단 내렸는데 이거 이제 야몬 선수가 한방 아니면 연장 가자? 이거 지금 오픈지의 뭐 선수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뭐 야몬 선수가 잘 케어를 해줘야겠죠 각성기도 있고요. 연장을 가겠는데요? 연장을 가겠는데요? 네. 이거 훈서 선수 한방 들어가면 사실 바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웃음> 연장전은 갔는데 오 육공이 육공이 육공 자 광시국 빠진 상태고요 위쪽에 네 에너지 필드 버티고 있습니다 바드 물러 자야르 야르송 각성기 야몬 각성기 유명이 잡으면 자 오히려 그 유명이 선수가 약간 깊게 빠진 네. 느낌이죠 정튼 게이터 밀업자는문 쪽에 자이겼어요여명이는 네. 아직까지 아자아아아아아 아 자, 아아아아아 파트 쉴드 뚫렸어요. 쉴드 뚫렸어요. 아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결국 상대가 물러올거다. 그 타이밍에 홀리나이트 각성기를 써가면서 카운터 치는 모습이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이것이 투 서포트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 바드는 바드대로 버티고 그걸 홀랑 계속 실드로 버텨주면서 육콩을 어디 물러와? 아 어, 이걸 또 이렇게 버텨줍니다. 네, 아 바드가 끌었던 어그로가 일단 요메이 선수가 그래서 빨려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낚아채면서 육공선수 살아남은 게 대박입니다. 네. 야 이거 휘두르기 사실 좀 약간 네, 이번 두 번째 세트는 나름대로 좀 식겁한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위기의 상황이 분명 그 이전 세트에 비해서 많았죠. 네, 그런데 선수들이 위기 상황에 본진 쪽으로 들어가면서 불 쪽에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그럼 상대 체력 빠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욕심을 안 부릴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스킬을 한 번씩 쓰면 이제 쿡타임 이후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빨려 들어갔는데 그게 커트가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네. 야,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세트를 잡으면서 쓴, 어,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반면에 아 요운동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됐습니다. 아, 그쵸. 아, 정말 그 아깝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운동 입장에서도 굉장히 들것 같은데 어,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도 어, 성장하고 있다라는 좀 어느 정도 파이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잘 생각해야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유콩 선수의 이 피해량을 보세요. 확실히 전첫 번째 세트보다는 피해를 입힐 수 없을 만큼 본인도 많이 예 물렸다는 얘기고 그런 만큼 요 훈동도 뭔가 해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야몬 선수가 아까는 이핀 피해량이 네. 10만 대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유콩 선수가 못 채운 걸 반대로 야몬이 채워주면서 이게 팀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픈질이 아, 이게 진짜 본인이 잡히느냐, 그쵸, 네. 잡히지 네. 않느냐의 기로에서 <웃음> 결국 잘 버텨줬던 것도 앞서서 그 그래 침착하게 예 상대. 이 말로 딜을 넣었을 때걱정이좀 나오는 네. 것 네. 같아요 전증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었네요 요운동보다 그 2주커브에 더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졌지만 지금 이기는 모습이 이연승째거든요세트가어요 아, 괜히 그런 인터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네, 그런 것들을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 이거 요구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들 오픈질 선수를 노려주는 게 사실 맞거든요. 예. 저는 계속 눈에 조금 보이는 것이 로맹이 선수가 상대를 물러들어가면서 뭔가 좀 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휘두르기 선수도잘안걸려들어가안돌아줘요 여기에서도 풍신초래 이제 잡아내는데 풍신초래에 또 야몬 선수가 들어와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누군지 켜야 되는지 너무 빨리 나요 파네 음, 그쵸 여기서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 이컴 선수라도 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내가 적으로 보고 피부 영역이나 이런 것들로 버티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죠 포경모드가 있을 때또 그게 꽤 많이 버텨지잖아요 예+ 예 피해 없이 고음악도 있는 데다가 아 그러다 보니까 생명 연장의 꿈이 루어졌고요자 휘두르기. 우리는 이번 대회 이걸 보여줍니다. 투 서포트 플러스 블래스터의 힘이 많은 이번 예선에 참가했던 모든 팀들에게 악명 높았던 그 조합, 이번에도 꺼내들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블래스터를 의식해서 블래스터의 딜량을 줄였더니 갑자기 홀리나이트가 날뛰고 있거든요. 이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 작전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게 홀라도 딜이 아프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서포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섹시 망동 호날드도 예, 홀라 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대는 또투 서폿의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 다른 점이 어 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홀리나이트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어려운 게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휘두르기 맞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휘두르기 있는 상황에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조합 상황이죠. 네. 자, 이훈동 이제는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7.4 선승제이에 3세트까지 내준다. 이거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휘두르기는 이대로 본인들이 잘하는 네, 이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기세를 끌고 나가야겠죠. 양팀 결승전의 세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가보죠! 아까 블레스터와 데모닉의 1대1 구도가 꽤 많이 나왔는데 데모닉이 의외로 성과를 못 내고 돌아오는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홀리나이트가 서포터를 해줘서 딜로스 그리고 내가 입는 피해를 좀 줄이면 데모닉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네. 그걸 훈사호가잘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겠죠. 예, 지금 요맹이 선수가 대부분 끌어와서 풍신초래로 안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서로 간에 지금 돌진으로 홀라들이 신경전을 한번 했고. 네, 지금 휘두르기 빠졌거든요. 네, 네이 타이밍에는 어, 좀공격적으로 해볼만 합니다. 이 운동. 아, 공중폭격 후, 같이 빠졌고요. 근데 지금 휘두르기 선수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뭔가 민... 기세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야, 이거 보막도 버텼고요. 어떻게든 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메이가, 월성각 쓰고, 초풍각 쓰고, 근데 이게 바로 반격이. 이렇게 옵니다. 네. 자, 아우, 야몬, 그리고 야몬이 야몬? 좀 위험하죠. 예, 꽤 많이 맞았어요. 그대로 각성기 홀리나이트가 쓸수도 있고요. 네, 지금 어, 말씀하셨던 그장면이 나오거든요. 훈서 선수가 육공 선수 노릴 때 올라가 네. 케어 나오는.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 조심해야 됩니다. 용병이 터집니다아 미사일 폭격. 아, 그리고 위기고 위야. 각도가 비 이러면 요 운동 전반적으로 체력이 훅. 이났어요 지금. 아니 시작은 좋았는데 말씀 들었잖아요 휘두르기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다니까요. 아 이거 초반부터 주도권 왁스하게 잡는데요. 지금 체력 차이가 너무 커요. 두명 용맹이 훈서도 체력이 너무 적거든요. 아, 아 이렇게 되면 흉석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이바이 네. 폭격이었습니다. 방금.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요맹이 선수를 케어하기 위해서 요운동 선수들이 같이 어느 정도 거리를 좁히다가 개틀링건 맞고 콤보를 2인으로 같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블레스터가 딜을 넣는 각을 휘두르기가 예쁘게 만들어졌고 그 위에서 거의 춤을 췄어요. 네, 예. 들어가. 이번 싸움에서 혹시 심포니 아한번더 쓰고 들어가는 느낌도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 자신감으로? 네, 이거 쓰죠. 음, 아, 각성기를 썼고 휘두르기도 마찬가지. 자, 이러면 교환이 된다고 해도 체력만 많이 깎아내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유공이 지금 많이 버텼거든요, 혼자서. 아, 근데 이건 쉽지 않네요. 척공각? 그 이후에 버리고 어? 네. 자 근데 이게 야모까지 아웃된 건 원하는 그림이 아닐 텐데 예. 또 예. 버티게 만들어절구요자절구가라어요이걸다야 보나요? 아이 근데 이게체력이걸리면이거6공이러다가 조금 빠른 시간에 터이까지 설치해서 버틸 수도 있어요 네야 이건 뭐야 이건 뭐오오건오야 이건 뭐이 되고 아이이게 저는 6건 선수 이체력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이게 방식으로 어어 잘못하면은 아 잘못하면은... 어... 이 보일 수 있겠다 리스폰이 아한 명만 사장님! 한 명만 사장님! 기이 자... 이거 다음 절구 어떡하나요? 야 뒤쪽에 개질린건 야구는 옛날에 아웃될 거 같고 유공도 예. 끊고 이거 오픈질 선수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체력 빼줘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 네. 운동은 미치면 아. 안 됩니다 스쿨을 맞춰주면 돼요 이운 기상기 때문에 <웃음> 오픈질까지는 그렇죠 어떻게든 끊어주려고 보막을보막 도우막 얻었어요 아 근데 팀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죠. 이제 훈서 선수도 위험합니다. 더 들어가면. 어?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위험해요. 지금. 마지만 동원할도 버티지 못했고, 자 그래도 오픈즈에까지는 주고 받습니다. 자 훈서, 훈서, 훈서 자. 이러면 그림은 휘두르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와 진짜 개틀린 거네. 아 신성검 연계까지. 이거 이제 오픈지의 선수가 마지막에 버텨줬던 것이 자헤비터에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어... 미사일 폭격 떨어지고요. 아니 뭐래? 이제 버티기 모드예요. 아니 레이저의 이 체력도 보이지도 않아요. 야, 심지어 여기다 전구 깔아졌어요. 아 이러면 양에서 버티죠. 그냥. 버텨라 버텨라. 이러면 야안 시간 없습니다. 휘두르기 강하네요. 않아요. 모든 팀들이 이번 대회 5승 후보 0순이라고 뽑은 팀 바로 휘두르기. 세 번째 세트도 잡아 냅니다 네아 어, 이거는 휘두르기가 그 초반부분에 2인 게틀린건과 함께 홀리나이트 각성기로 끊어내는 거기서 사실상 승부가 거의 결정이 났었어요 네, 네 이거는 혼동 입장에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네, 그런 좀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저조합 어떻게 이기지 당연히 이런 물... 띵 올라갈 수밖에 예. 없어요. 지금 바디케어 그리고 홀리나이트 빌어전에서 이득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야몬 선수 홀리나이트는 살아있는데 호날두 선수 홀리나이트는 아웃되는 상황들이 지금 너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뉴콩의 이게 키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선수가 진짜 블레스터의 가장 강력한 휘두룩이 이걸 안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초반 부분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훈서 선수 노릴 때 스페이스로 훈서 선수가 휘두룩이 빼면서 어그 턴이 한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찰나의 그 약간의 그 순간을 완벽하게 기회로 살려야 되는 요운동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맹이 선수가요. 그뭐 월성과 첩통강막 이런 거 돌릴 때 벽에다 대고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와 <웃음> 아. 말이 안 나오네요. 60만. 0만 피해? 네. 와 진짜 유공 선수가 사실 인터뷰에서 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조합 좋아, 홀바 좋아 세면은 여러분도 하세요 하면서 아, 네. 네 근데 안 되겠네요 블래스터 나만큼 잘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예 아, 아, 예. 지금 딜지표 보니까 나오네요 어, 조합 1등 아무리 아무리 투서포시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딜러가6 0만의 딜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건 실력이죠 네닥 선수가 받는 피해량 최적라면 이그 선수는 깊은 피해량 최대치 정말 그 꽉네 원인 지난해 요운동 어, 입장에서도 극복경비에 세트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불가족으로 주눅두는게 보이거든요 이축두는게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이겨내야 됩니다 아, 이게 세트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결국 한번도 지면 안되는게 요운동 입장인데 그럴수록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차라리 과단하게 들어가서 해주게 중요합니다 아까 시도목태 그렇게 해었거든요 야, 여기서 그때 뭔가 픽을 다르게 바꾼다던가 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렵죠. 네. 어, 흔석 선수가 기공을플레이 했을 때동인 선수가 창조를 떠냈을때 섹시 마음동은 흔 선수가 키트 꺼냈을 때다쳤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운도 입장에서는 모닝들의이 조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상대도 똑같이 이어나오 울것 같단 말이죠? 네. 아 이거 어렵겠는데요 일단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상대가 물려주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마치 세 명의 선수가 한몸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네 번째 세트 휘두르기는 오늘 작정했습니다 이걸로 네. 변화가 없는데 야몬 선수가 진짜 설렐 것 같아요 예전에 준우승으로 전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우승이 지금 코앞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설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사실 에이징 커브에게 꺾이면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미 8강에서 꺾어내고 네. 그리고 예, 우승을 바라보고 있죠. 자, 요훈동도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공 창술 디트 어, 이렇게 다른 조합으로 바꿨을 때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아사나 예 무리의 색깔 그대로 간다. 그쵸. 조합을 사실상 여기서 바꾸는 거는 뭐이 운동 입장에서도 너무 리스크가 큰 플레이라서 네, 결과적으로는 어좀 사실 운영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기에도 지금 보여줬던 것들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 후회 없는 경기가 되기 위해서 이 운동은 더 집중해야죠. 이대로 준우승에 머물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휘두르기는 이번 2022로얄로더스의 우승까지 단한 세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 이게 결승전에서 그것도 4세트나 퍼펙트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휘두르기 네. 자 휘두르기에 이 진짜 오죽하면 팀명이 휘두르기겠냐고요. <웃음> 이 휘두르기를 안 맞고 그리고 나서 각을 봐야 되는 이 운동입니다. 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셨던 어, 이 휘두르기를 빼놓고 그다음 전투를 벌이면서 상대의 체력을 완벽하게 어, 좀, 어,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스페이스 빼는 건불진이거든요 신의 분은 야망 아 지금 홀리나이트 진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들어가서 다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깜틀린 건다닥아 그래요? 진영은 이미 다게 됐다. 피도르기가 각성기. 네 이거. 뭐라서 어, 체력이 없다 보니까 쓴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분서 네? 분서. 그리고 뜨겁게 다시 한번 달궈주고 이탈 유컹. 이게 다 데미지예요. 분서 체력 깎였죠. 아 그래도 각성기 투자한 거치고는 지금 진짜 잘 버티긴 했거든요. 예. 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p o r t i 어쨌든 빠져 나왔으니까 여기서 기회를 한번 봐줘 r t i n g you. We are n 1대1 구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u p p o 1 t i n g you. We are n o 하나씩 p p o r t i n g you. We are not supporting y o 그 We are not supporting you. We are 육공 선수나 아니면은 또 다른 포커싱을 봐주면서 케어가 못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인 거죠? 대신 요맹이가 이렇게 뭔가 배달하려고 하는데 둘이 같이 붙어요. 그렇아 아아 지금 아또 순서? 아, 아 절구, 진짜 원망스럽겠네요 아이 절구가. 아 좋으면 니네도 쓰던가. 대만 기도로 기절을 도로. 아 그렇죠. 역패하죠. 네네아 순서가 계속 체력이 깎입니다. 진공. 들려지고 버티고 네. 공을 살려. 아 심지어 악마화 됐는데. 슬포냐. 도망다니고 있어요. 체력이 없어서 최생을 일단 늘리겠다는 선택인데. 야 그리고 각성기까지 썼죠 요운동? 네. 약간의 어 이전과 다른 분위기는 그래도 각성기를 어요 운동 입장에서 지금 받아친 거거든요. 네. 아 여기서 저희도? 여기서 이거 안에 들어가서 지키면 순수 선수가 아, 게이트 옵션. 일단 도무 선수 살았거든요 아래 빠져서? 네아 이건 몰라요 근데 아직 진짜 팽팽합니다 아, 체력이 안 좋은데 그램. 체력이 안 좋은데 한번 뛰어졌죠? 야 지금 세 명이 게다 좋은데 큰일 났어요 이거 셋다 같이 가겠는데 육공이 죽격공이죽격 육공 지금 팍 깔렸어요 화염방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운 빠진 거 와, 아... 지금 캐어도들어오는거 지금 그래, 으로 당겨오기는 합니다. 네. 네. 지금 율법이랑 광시그 같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래더라도 하나 데리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도상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다래 그래, 그래, 그 어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야금야금의 그 스코어 차이를 좁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질 수는 없잖아요. 야몬트 다운 만들면 이거 콤보로 그냥 끝낼 수 있죠. 육쿵이 쫓아갑니다. 아 정해집행. 피두기 맞았어요 훈석어 잠깐만. 프리딜프리딜 어? 와뭐 훈나? 훈성. 이게 같이 빌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어를 아마 도모 선수가 하려고 했을 건데 그거를 야문 선수가 막고 결국 키까지 만들어냈어요. 점점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결국 체력 보충할 건 피드록이고요. 이제 육공은 비사일 발사 기다리고 있죠. 털에 설지를 허가해주십시오. 이제 시간 버티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복주 모드에 맞춰서. 대미터레 깔았고 자 무극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명이자 그러니까 이제 털에 버티기 모드 네. 일단은 운서 선수가 체력이 없거든요 자암머까지 키면서 네. 자 근데 오픈지 슬슬 어, 안쪽으로 또 약간 운소운소운소 암머워 암머워 운소살수 있어야 돼이렇게 맞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직 모른다. 네. 근데 네, 이거 연장전에서 아일단은인데 그래도 육콩의 체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당연히 자포커싱은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드가 보고 있어서. 아 다시 한번 화염방사기 그리고 심성검자 아, 지금 스킬 빠졌어요. 이거 들어가야 돼. 훈소소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행진곡을 깔아놔서 육콩 노래죠. 육콩이 육홍 버티나요? 육콩 걸팀으로 버티죠. 에너지, 에너지 피드로. 그러면 아아 그대로 우실 결정. 게임. 한 세트도 주지 않으면서 여운동에게 승리를 가져가는 휘두룩입니다 아, 진짜 그 마지막에 그 훈소 선수가 그 활약을 하면서 이 4세트에 한 세트 드디어 따라가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휘두룩의 완벽한 조합 그리고 피지컬의 승리입니다 왜 도대체 이 팀이 팀명을 지을 때 휘두르이라는 팀명을 지었을까 야 결승전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네 홀리나이트 미러전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고 데모닉이 뭔가 할수 없게 1대1 구도에서 6공선수가 승리를 다 가져갔고 배틀마스터도 네. 풍신초례를 계속 아, 끊기는 기인까지 우승 트로피, 아, 트로피. 네휘두르이가2 0 2 2 시즌 로얼로더스의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저아 진짜 휘두르이 입장에서는 뭐 우승한 것도 당연히 좋은데 경기력도 너무 서로 서로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덕담이 뭔가 죽어 갈것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죠. 유0 홍재호, 오픈의 김경식, 야몬 이재준, 로스트아크의 PVP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 휘두르기 팀이 장식합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 아무리 어, 프로게이머를 했다고 해도 선수로 대회를 나온다고 해도 저런 트로피를 얻는다는 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건 아닐 텐데. 아, 그렇죠. 이번 시즌 왜 많은 선수들이 휘두르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 팀이 우승 후보다라고 얘기했는지 4대 0의 스코어가 다 증명을 시켰습니다. 네, 일단은 아, 어, 진짜 휘두르기 입장에서도 요 운동에게 한번 어이 8강에서 좀 패배를 했을 때 육풍 선수에게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와그 에이지 커브를 워낙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좀 신경을 못 썼다 그럼 본인들의 이 컨디션 문제지 전혀 걱정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 내비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아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진짜 선수들이 만약에 휘두르기를, 아니 휘두르기 팀이 용운동에게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아, 8강에서 또 다른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해석해서 다시 만났을 때 완벽하게 이긴다라는 것도 이 팀이 얼마나 착실한 준비와 예습을 해왔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투 서포트! 어? 그러면은 좀 딜이 부족한거 아니야? 하지만 홀리나이트를 기용함으로 해서 부족한 딜을 메꾸는 이런 작전 피두르기가보여줬고요 자, POG는 야몬 선수가 받았군요. 네, 야몬 선수가 이 말씀하셨던 이뭐 홀리나이트의 율법을 본인이 끊어주기도 했을요 상대의 이 동호 선수가 율법을 태워하기 위해서 쓸때 끊어주면서 유콩 선수의 프리딜을 만들기도 했고, 각성기 박성기 어, 공격적으로 연기하는 플레이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알리샤누스의 심판 타이밍 때마다 한번 버텨주고 그리고 심포니아 타이밍 때마다 또 버텨주고 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야몬 선수가 앞선 경기들에서도 피오지를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도 피오지를 했습니다. 네, 아, 뭐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프리나이트 싸움, 미러전이 중요하다. 케어해 준 그림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이게 호날두 선수가 묶여있는 타이밍에 나만 할수 있다? 이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주공 선수가 금장면 네! 와, 여기서 각성기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흐름을 가져왔죠. 에이. 문제는 이렇게 각성기로 버틴 다음에 절기까지 깔리기 때문에 유지력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죠. 헤비털에 깔릴 때마다 이건 체력 바가 안 보였어요. 그냥 어. 사라졌 삭제. 네. 와, 그 정도로, 어, 이 순간적인 딜 포커스도 어마,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 사실, 블레스토어가 워낙에, 어, 진짜 한, 네, 뉴비 학살 캐릭이다. 이렇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딜을 세지만 사실 딜을 넣을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휘두르기의 6뭐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최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0 2로열 로더스 결승전 4대0 완벽하게 휘두르기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결승전으로 결승전 시상식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